이 잔주름이 지는 게 정말 싫기는 하긴 하거든요 이게 웃을 때마다 화장이 닦이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이제 써마지를 하긴 했는데 워낙 고가시술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환자분한테 써마지를 권하기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요 <웃음>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마인 올리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목소리 당 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가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잔주름 관리거든요 이 날씨가 차가워지고 건조해지면 잔주름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잔주름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은 보톡스 이거든요 단점으로는 보톡스를 맞고 나면 표정이 약간 좀 차가워지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표정을 지으면서 뭐 말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적으로 다른 곳에 원치 않게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모공이나 잔주름이나 뭐 탄력 개선을 위해서는 항상 고주파 시술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써머지를 사용을 했어요 1세대 300샷에 300만원 할때 그때 네, 제가 하고 네, 망했죠 처분을 <웃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출산하고 나서 제가 또 써마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받으니까 음 뭐좀 좋은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긴 하긴 했지만 이게 막와그 가격대에 비해서 뭐 되게 드라마틱하다는 느낌은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을이 넘어가면서 이제 스칼렛에 약간 한계점을 도달했을 때 제가 다시 써마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써마지가 좋구나 라고 느꼈습니 사람들이, 어, 뭐, 울쎄라 슈링크하고 써마지가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아무래도 뭐, 피하 지방이라든지 근막이기 때문에 좀 약간 깊게 열의 응고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초음파 시술을 해보신 분들은 골살이 너무 꺼졌어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피부 겉과 속이 뭐, 따로 놀아요. 처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약간 그런 초음파의 한계점 그 초음파의 한계점을 원래는 이 고주파가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술을 따로 떼서 할 수는 없고 사실 같이 했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시술에 뭐 관련된 시술을 해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피부라는 게 젊었을 때 이렇게 약간 통통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얇아져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는 수많은 시술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 고주파 시술을 같이 해줬을 었때 정말 겉과 속이 탄탄하게 안티에이징 콜라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써맞지 발을 들여놓고 나니까 이 스칼렛 시술을 해도 만족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있는지라 사실 이 약간 피부 겉에서 이좀 어, 개선시켜주는 약간 좀 잔주름 이런 부분들이 조서 덜한 거예요. 이 잔주름이 지는 게 정말 싫기는 하긴 하거든요. 이게 웃을 때마다 화장이 닦이는 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이제 써마지를 하긴 했는데 워낙 고가 시술이잖아. 요 저도 사실은 환자분한테 써마지를 권하기가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저도 마음이 여유롭지 않아. <웃음>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마인올리지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최원장님께서 거기서 데모를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올리지오가 어떨까? 그래서 데모를 이제 하면서 제가 시술을 해봤어요. 셀이프로 압축을 해봤는데 이 느낌이 써머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받았을 때 즉각적인 타이트닝 느낌이요. 무엇보다 결과가 사실 비슷해야 되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일에 걸쳐가지고 모든 직원은 배드에 다 눕혔어요. 마취 아는 사람부터, 마취를 뭐 한쪽만 해본 직원부터, 마취를 다 해본 사람부터 해서 에너지를 계속, 여러가지 에너지를 하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 올리지오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직원은 선생님 이거 진짜 저 최애 임이 됐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 올리지오가 어쨌든 써마지를 좀 대체해서 약간 보완해서 할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장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에도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써마지를 1년에 한번 권하거든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주름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약간 모공도 늘어짐도 고민이 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자주 하고 싶은 시술이긴 하긴 한데, 못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네, 올리지오라면은 제가 틈틈이 네, 네 틈을 주지 않고 안티에이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장비입니다. 네, 올리지오는 모노폴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노폴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면은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고 좀 에너지가 깊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패치를 대서 에너지가 나오는 곳을 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우리 엄마 보면 지금 뭐 귀고리에 목걸이 반지 하고 있는데 네, 올리지오는 고집발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금속류를 다 제거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엄마, 다 제거해야 돼. <웃음> 전 항상 생각했어요 왜 써마지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학만 장비가 없는 걸까 사실 이 고주파 장비 기술이 어떤 거냐면 표피에는 화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속 깊이 한 60도의 에너지를 주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에 사실 4 5도 에너지가 가면 은화상은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술력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항상 솔타의 노예가 돼서 일을 <웃음> 하고 있었죠 올리지오 시술을 한 이후에 전과 후가 즉각적인 타이트닝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엄마는 조금 무서워하니까 에너지를 한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엄마 어떠세요? 말씀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올리지오를 써보면 좀 써머지하고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하, 시술을 하면 할수록 열감이 좀 더해지는 느낌이 있긴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즉각적인 타이트닝 느낌이 써머지보다는좀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술시간이 써머지에 비해서 훨씬 짧아져서 또, 어, 좀, 고통이 좀 짧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고통? 열감. 사실 근데 잘 참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시술을 해보면 못 참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어, 저희 엄마 시술이 끝났거든요 이 시술이 끝나고 나면 은 써머지와 마찬가지로 올리지오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약간 붉은 느낌이 있기는 하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세시간 뒤에 다 가라앉고요 바로 메이크업이 가능한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입니다 엄마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탱탱있었다네 <웃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